아이쿠! 바꿨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오, 맛있는 거 많이들 드시고 어, 그랑사가에서 뽑기 건도 많이 드시고 자 오늘 엄청난 이벤트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들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또뭐 점심시간 아, 점검 완료했다고 또 이렇게 또와 바로 그냥 엘이 뽑기 건1 3개꽂아 보네. 이거 한번 받아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야 이게 예. 야또 출석했다고 또 이렇게 바로 이걸 이 20개를 줍부는데 자 오늘 이 내용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추석 기념 특별 출석 이벤트다. 이 말이죠. 역대급 이벤트인 것 같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첫날에 20법을 부고 그리고 매일매일 출석마해도 10법을 세리 갖다 뿌리 뿐이다. 금총 몇 개고 1 4 0 100... 150개네. 첫날이 20개니까. 그지 150법을 추석 기념으로 뿌리 뿐다 아, 박수 맙시다. 이거는 막상 안 줘야 된다. 아니, 요즘 엠픽 x 는 너무 잘 뿌려줘서 고맙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요즘 좀 접속이 뜸하신 분들은 복귀 각이지 않나? 아, 복귀는 뭐, 게임 해보시고 그거 천천히 생각하고 일단 복귀금을 받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많이 주네요. 자, 그래서 손이 자인이 어디로 가쁘냐? 아, 소환으로 가쁘게 된다. 아, 모로와 이브 가디언, 이번에 아티팩트 확률업입니다. 제가 이제 요 둘은 풀업이라가지고 더 뽑을 필요는 없는데,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뽑기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료 1 0를또 받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시식을 해봐야지. 자, 이번에 큐이 쪽 확률업이거든요. 큐이 쪽, 큐쪽 내가 좀 부족하다. 어? 여기 큐 아니, 그냥 이게 시식 코너처럼 그냥 한번 했는데 이게 조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야 텔레미스, 텔레미스, 어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무료 뽑기가 오늘로 행복한데? 자, 그 다음에 또 무료 뽑기 오늘 20개 받은 거한번써야 돼? 차크닥. 그렇겠지, 어. <웃음> 한번 더. 차크닥 써주고요. 어? 이기한 10회법을 매일매일 들어오시면 무료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꼭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그랑다이스2 이벤트. 정말 솔솔한 재화들이 많은, 우리 많이 해본 이벤트다, 그죠? 그냥 뭐 매일 하는 거, 우리 토벌전이랑 시민의 회랑이랑 뭐 선멸전, 그런 것도 챙기하면 주사위를 받게 되겠죠? 그럼 주사위로 돌려가서 받게 되는데, 이게 또 완주할 때마다, 예, 한번 완주한다, 두번 완주한다, 완주할 때마다 정말 솔솔한 재화들이 준비돼 있죠? 200만 골드에다가, 다이아 500개, 1000개, 1500개 다 챙기면 얼마고? 3000개입니까? 와 거기다 뽑기 있고 10회 뽑기 또 10회 뽑기 성복이 있을 쪽 10회 뽑기까지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챙겨봤자구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입니다. 아티팩트 중에 영원의 심장 있잖아요. 영원의 심장. 요거 내심 불편했던 사람 없습니까? 네, 영원의 심장 진짜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풀업했거든? 드디어 풀업했거든? 얼마 안 돼서 풀업하지. 드디어 이제 내가 토번째에서 공격력이 올라가고, 뭐,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경멸전이라는 게 나왔어. 경멸전에서는 이게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거. 그래서 이제 경멸전에서는 뭐뭐 뭐, 뭐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좀 그랬었는데 어 이번 업데이트로 새 글자가 추가됐죠. 경멸전에서 공격력 25%인가, 경멸전에서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 15%인가. 이 정도면 어 뜬노? 아 이건 개인적으로 어, 영원의 심장을 내 진짜 진짜 빡세게 만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멸전에서도 이제 극딜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소식입니다. 추석 기념 여신의 지령서 이벤트 안내입니다. 아... 여신의 인장. 정말 많이 갖고 싶은 인장입니다. 그 인장을 이번에 두둑히 한번 챙길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기존에 플레이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겠다, 그죠? 지령서 받아가지고, 그 자석도 두드리패가지고, 금마가 그막 지령서 또 뱉어내면 그거 주서가지고 또 높은 데가 두드리패면 그자석들이 보상 상자가 막 떨어지는데, 그거 이제 까보면 막 이제 달콤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거지. 여기서 특히나 여신의 인장을 획득해보는 것. 요것이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지령서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지령서 상자에서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 자, 이쪽 가보면은 상점에서 그죠 무료 지령서 상자 매일 무료 구매 어, 무료인데 구매가 무료 획득 이렇게 해야 되는 가 아닌가 어쨌든 공짜로 감사하한번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더 돌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게릴라 상점이 한 번씩 뜨잖아요 그 게릴라 상점에서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점이 열리기도 한다니까 게릴라 상점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뭐 받았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고 차크닥 아하 플라마탄 이 챕터 걸로 나왔군요 일단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사용 바로 가게 자 왔습니다 오케이 니가 플라마타나, 어 또, 유저분들 또두들 패고 있었네? 마, 이거, 바람속도이구나 잠깐만 기다려봐봐. 형이 좀 세게 때려줄 테니까. 자, 들어가자! 파크닥 쏟고나오 자, 구스의 자랑거리. 이그녹스 형이 나왔어요. 오디저여저저쏟고밖없형 많이 세졌다. 옛날에 이거, 이 지령서 애들 펼 때만 해도, 내가 그렇게 막, 어? 좀, 약간, 어? 하여튼, 하여튼 많이 컸다고, 형님이. 어? 키는 별로 안 크는데, 전투력은 성장한다 말이야, 내가. 예, 우리 함께 패고 있는 나마리 누나 어? 어디서 큐이가 또 왔구만? 큐이야 어딨노? 자 오르타의 치어사랑 싸우고 있자 우리 어머니 뒷극지세대 이거 코르도 변신 하면서 파크다! 벌써 끝났나? <웃음> 예신의입자입니다 보통 예술은 이제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모아가지고 막 차크닥 하나 만들고 이러는데 그야 한 개가 뚝딱 드랍 됐으니까 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어? 아 지령사가 고프다 그 그러니까 일마를 잡았을 때 일마 상자를 깠을 때 이제. 더 고급 지정서가 드랍되기도 하잖아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또 바로 가게 해가지고 그 자석 두드립해서 그러면 여신은 좀더 많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수량이 되게 많을 때는 되게 심쿵하고 이러는데 아좀 게릴라 상점아 좀, 좀 열려주세요 어림도 없다 그렇게 얻은또 우리 여실의 인장으로는 그랑 라이트를 영입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엄청 번쩍번쩍한 재워들을 보십시오 와 너무 아름답다 SSR 키스톤 파편아 거기에 막 천사 극채울 재료 상자라든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열심히들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해드릴 거는 추석 기념 스페셜 선물 이벤트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9월 8일에서 21일까지 스페셜 선물이 우편함에 막 꽂히게 됩니다. 이벤트 보상으로 보자면 금빛 꿈나비라든지, 쪽빛 꿈나비, 보랏빛 송편 같은 것들로 우리 가디언을 어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리고 이제 점심 선물로 꽂히게 되고, 또 저녁 선물도 보면은, 막뭐 금빛 왕국 명령서라든지, 토벌 티켓이라든지, 청록빛 송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뭐 전체적으로 계정을 막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재화들이 되겠죠. 아이게 꽃가루 들어있고. 역시 푸짐한 한가위가 아닌가. 즐거운 추석. 즐거운 푸짐한 이벤트. 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세요 고맙습니다 go bye